내 목소리 들려 일피가 너무 멀어. 안 들려. 오늘은 서포터를 했습니다. 요즘 롤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영상이 부족했기에 옛날 영상을 사용했습니다. 롤 같이 할 사람 연락 주세요. 어너 어, 어, 너랑은 너 너랑은 안 해. 세너가 거리를 줘서 맘껏 때려 줬습니다. 짱 징짱. 짱은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. 제가 라인을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이라가 매우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에이 씨발! 바... 어 캐, 캐, 캐리 우리 팀 노르거리 갱을 왔고 세나를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. 뒤져라! 어이, 개새끼야 당당하게 까부는 샤쿠 어디 남은 인생을 초식 동물로 잘 살아보시지. 스킬로 잡아줍니다. 상대 누누가 갱을 왔지만 우리는 무적의 바텀듀오. 무적의 박쥐기. 미사라 사실 더 싸워도 됐지만 카타가 내려와서 빠져줬습니다. <웃음> 얼간이나 망설이는 거야. 지가 얼간이었네. <웃음> 그리고 각이 나쁘지 않은 한타가 시작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변이가 왜 이렇게 빨라? 근데 진짜 갑자기 상대가 썰렌 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? 뭐, 어... 내가 썰린 쳤냐?